나라가 안 하니,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어, 어떤 분이 100개를 한 번에 샀어요. 하... 대전에 사시는 분이. 네. 왜 그렇게 많이 사냐고, 뭐 데리러 갈 네. 거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. 잃어버려서? 비염, 가, 비염 가지고 평생 고장을 했는데 이걸로 음. 너무 좋아진 거래. 음. 그래서 자기 주변에 비염이 된 사람들 다 이걸 나눠준대. 어머. 선물을 해주겠다고. 대단하신 분이. 와 정말 아니,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와. 100개를 아니 오. 얼마나 한해를 맺혔어요 그러니까요 말로. 그 병원 가면 치약 드세요 응. 요거 하 해가지고 응. 평생을 그렇게 사러 왔는데 응. 병원에 가면 이거는 난치병이라 사실 응.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 알량한 그거 하나 응. 그게 어딨지? <웃음> 이 색깔이 네. 어뭐 이게 그냥 쇠 색깔이다 찰자 색깔이다 어? 근데 이거는 이게 왜더 두꺼워요? 아, 이게, 이게 지금 티타늄에 네. 그 코팅을 한 거예요, 골드 코팅을. 아. 근데 골드 코팅이 안 돼, 이렇게 벗겨져 버려요. 아. 그래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, 이거는 금색이 나게 한 건데, 음. 이거, 한번 아, 뭐 코팅 한번 들어가면, 한번 들어갈 때마다 50만 원이거든요. 근데, 정말, 이 티타늄 이렇게 다 작업, 핸드메이드 다 작업한 거거든요. 그렇죠, 예. 수천 개를 해가지고, <웃음> 음. 이집어넣는데 이게 다열 처리가 되면서 이 탄적이 다 없어질 건가? 뚝뚝 부러지는 거야. 어, 그 중에 몇개다안 남은 게 이거예요. 아, 정말. 그런 눈물 겨울. 진짜 많이 써요, 나름. 어, 음. 어, 진짜. 진짜 이 탄력을 그래서 탈려... 아 진짜. 그중하이탄력을 위해서 탄력, 아 이렇게 해서? 어, 어, 그냥 이렇게 해지만은 아, 어,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. <웃음> 아, 하고 계세요? 아, 이게? 네. 그. 그때는 티타늄이었고, 지금은? 나이, 아, 네. 나이티널이라고 하는 형상 기억와이로 하죠. 네, 네. 아, 그래서, 이거 완전히 쭉쭉 늘어 펴도 네. 음. 괜찮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잘 써가지고 딱 맞도록, 사이즈에 맞도록. 지금 PPL 연구 시간인가요? 네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자체 PPL. 네. 자사상품입니다. 아, 네. 자사 상품입니다. 네. 음...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코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. 네. 자, 그러면 결론은. 자, 그 비증경망고 그래서 코뼈가 살짝 휘었어. 음.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코골이 무호흡이야. 그럼 이제 가서 이제 갈아내요? 갈아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실질적으로. 해야 돼요? 실질적으로 코가 막혀서 생기는 코골이는 좀 경미한 음. 코골이 쪽이고요. 음. 그거는 코가 막혔다만 음. 있다면. 음. 그거는 코로 들어가는 숨길만 좀 열어주면 음. 코 소리는 줄일 수 있죠. 네네네. 네, 네. 그래서 또 우리, 또 또, 우리, 또, 우리 또 자체 PP에 그, 코로로 코로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<웃음> 저기 가면 <하면> 많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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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해서 여기에 원래는 지금은 1 1지만 그전에는 음. 평상기업과의 를 다뤄가지고 네. 여기서 딱 밀어주고, 네. 그 여기에 하는 걸 내진, 그 치아 만든 내진으로 네, 네, 네.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해서 네. 했는데, 참 손이 너무 많이 가요. <웃음> 그건 하나에뭐한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알았어요? 품으로 따지자고 한 98,000원 받았어요. <웃음> 맞아요. 네. 네. 그 근데 그게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. 이거 아니면 나숨을못시니까 어, 어. 이거는 절대 품절시키지 말아라 응, 응. 그래서 몇년 후에 저 그거 잊어버렸어요 응.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도 드리기도 하고 렸어요 아,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응. 이제 실리콘으로 아, 그거를 좀 개선했는데 응. 응. 실리콘으로 다시 만드는 것도 정말 제가 갔다 올게요 네. 습니다 네, 네, 네. 네, 네.